와다80 m 로 언제 떨어지냐... 맨몸 턱걸리는좀더 강해져야 당길 수 있을 것 같다 약지랑 새끼손가락으로 당긴다 당기고, 버텨 당기고, 버텨 당기고, 버텨라니까 뭐야 이건 또... 아...씨... 아 뭐야 뭐... 야야 야, 우리도 형갈 때는 인사해라 야형 간다 따라와와 <웃음> 아무도 안 움직인거야 너무 심하네 일로와 야, 그래 네 밖에 없다 맨날 허다 부비적 부비적 되더라 어